너무 힘들어 삶에 치이고 되는 것도 없고 가족도 안 보이고 언제부턴가 나도 중요하지 않고 없진 않지만더 많이 가져야 사랑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른 말라 You are all of my life. 그러고 보면. 나 너를 만나 참 많이 변했어 꿈이 생기고 네가 가진 꿈도 이어주고 싶었어 나 그러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야만했어,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가능해서 다 가질 때쯤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얼어말라 내가 힘이 더 봐도 얼어 말라 요 얼어 말라 채워지지 않아 그렇게 우린 바라왔고 간절했던 거잖아 이젠 내 방에 가득한데 주저앉아 울고 있었니 얼음 말란 넌내 전부인데 이네 모든 게다 무슨 소명인 아, 맞아.